전문 변호사 그룹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. 법률사무소 아신은 상시 통역이 가능한 담당자로 하여 비자 발급은 물론 비자와 관련한 여러 법적인 문제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주요 업무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전문 비자 발급 대행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초청 비자 이와 관련한 부대 업무 절차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최근 출입국 관련 법적인 문제 또한 함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. 문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주시면 바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법률사무소 아신의 모든 업무는 사법연수원 출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